자 드디어 이번에 2018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온다는 기사가 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애플에서 일부러 유출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고 한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아이폰 8 플러스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이 살만한가? 나는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기기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은 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공식적으로 약간 공개인지 유출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가지의 모델이 나온다고 하고 하나는 보급형인 아이폰9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인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유출된 내용으로만 같이 요거를 살펴본다면 은 보급형이랑 프리미엄 라인이랑 가장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 차이인데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LCD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이제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다른데 보급형인 아이폰 9 같은 경우는 단일 카메라로 진행이 되고 프리미엄 라인인 아이폰 XS랑 아이폰 XS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보급형인 아이폰 9 같은 경우에는 단일 카메라로 카메라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을 조금 향상시켜서 아웃포커스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폰 플러스 모델에 있는 인물 모드가 가능하도록 아마 이번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인 아이폰 XS랑 SS 플러스 같은 경우는아 발음이 너무 어렵다. 아무튼 뭐이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렌즈 크기를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아이폰은 항상 저조도 촬영에 말이 많았는데 요거를 조금 보완하고 저조도에서도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아이폰의 가장 키포인트가 스타일러스 펜이 아이폰 SX 플러스에 추가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동안 노트 시리즈에 펜 기능이 워낙 잘 나와있었고 특히나 이번에 노트9 같은 경우에는 s 펜의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되게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아마 요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도 기존에 아이폰을 쭉 써오던 사람으로서 아이폰에 스타일러스 펜이 애플 펜슬이 추가가 되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 아이폰XS랑 아이폰 아 x s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이폰X랑 굉장히 유사한 외관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존의 아이폰X 쓰시던 분들은 크게 구매욕구가 안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8플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이렇게 나오면 은 바꿀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전에 아이폰X가 나왔을 때제 기준에서는 홈 버튼이 사라져가지고 어, 이거 쓰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그리고 노치 디자인도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주변에서도 기존에 쓰던 아이폰 쓰다가 아이폰X로 바꾼 친구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홈 버튼 사라진 것도 되게 잘 쓰고 있고 금방 적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러면 홈버튼이 사라진 이 XS랑 XS 플러스가 나와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실물 아이폰 9 그리고 실물 아이폰 XS가 나오면은 그때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보급형인 아이폰 9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여름쯤에 원래 SE2가 나오냐 마느냐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분분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아이폰 SE는 아, SE2는 결국에안 나왔고 대신에 보급형인 아이폰 9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은데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고 그동안 보급형 아이폰을 기다렸던 분들은 되게 또 많은 구매 욕구가 생길 것 같은데 특히나 색깔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게 기존 의 아이폰 5c 이후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아이폰 5c 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더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9월 21일 기점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새로 공개된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아마 핸드폰을 입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약간 예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새로 2018년 아이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또올게요 안녕! 빠이!